오늘은 이제 오후의 배가 다 끝이 나고요 오늘은 이제 청년부끼리 다 같이 영화관 가서 철로역정그 애니메이션 보는 날이어가지고 우리 이제 보러 갈 겁니다 영화관 가는 길에 또 킬게요 저희는 지금 롯데시네마 안산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보려고 했는데 수원에서 청년부 거기다 끝나가지고 안산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 청년부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세요 너기야 여러분이 대기야 여러분 미안미안 벌써 거의 다가갑니다 <왜>? <웃음> 가서 거의 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가요 영화관 그 구경? <웃음> 저, <목소리도> 안산에. 아니, 이거랑. 그래, 있어요. 안산에 내 친구 최암이 롯데로시네마 <웃음> 안산점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이재 하이. 아, 여보세요? 이제 하이. 아, 내가 아, 보고 싶어요 아, 카메라 보고 싶어요 슬프요. 네. 윤프요슬 네. 아, 윤석열 아, 네. 군대 갑니다. 아, 반주대님 아, 아, 아, 인기 아, 많으시던데. 아니, 아닙니다. 만... 반, 구들이사반이니다에 네. <웃음> <웃음> <목소리도> 안녕하십니 부회장님, 부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철역장 <철리업장> 보고 나오셨는데. <목소리도> 소감,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디 가는 건데? 그.. 롯데리아 <웃음> 네? 인상적인... 부산너인성적원 아.. 네, 게보나요네아네 네. 아, 네, 다행히 굉장히 를많이주네요얼굴 <웃음> 아, 너무 는데 <steroid> <빅> 아, 근데... 누구? <웃음> 아니야 저놀려가지요 어, 아, <웃음> 놀렸어? <웃음> 햄버거 사주신다, 저는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목소리도> 치즈가 나와서 이제 먹겠습니다. 헬로 지금은요 철러역정 영화 다 보고 mm -hmm. 그분들이랑 다 같이 햄버거 맛있게 먹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주월 30일인데 거의 이제 천록증 그 영화 상영이 이제 끝마무리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교회분들과 다 같이 기회가 돼서 함께 봤는데 중간에 사실 너무 피곤해가지고 살짝 졸았어요 <웃음> 살짝 졸았는데 살짝 졸면서도 그 내용들 안 놓치려고 귀를 활짝 열고 졸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들을 봤는데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넘어지고 또 연약해지고 또 절망할 때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끝까지 이끌어 주시기 에 가능했지만 그 하늘나라를 향한 그런 갈망과 열망이 정말 넘쳐 흐르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의 자신도 한번씩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정말로 그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열망이 내 마음속에 끌어넘치는가 어, 내 신앙은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신앙인가 라는 그런 대물음이 저에게 다시 한번 닿아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신앙생활 이따해서 교회에 다니고 그냥 세상 살고, 또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세상 살고,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간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 정말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아무나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공로로 의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정말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구나 딴 길로 새지 않도록, 한눈팔지 않도록 잠시 잠깐의 나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좁은 문만을 바라보며 그 눈부신 하늘나라만을 바라보며 올곧게 나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굳게 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재밌게 즐겁게 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 뭐 애니메이션도 퀄리티도 나쁘지 않았고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그런 외부에 나가면서 또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즐기면서 되게 이렇게 끈끈해질 수 있는 걸계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되게 즐겁고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도 들 나중에 꼭 천력 좀 한번 보시면은 좋은 영향들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오늘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고 또 다음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